다리 생기지, 다리 생기지. 빨리 가자,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. 야, 눌러, 눌러. 야, 야, 야, 나 가야 돼. 야! 뭐? 여러분 안녕하세요, 크몽입니다. 자, 오늘은요 반반 스토리 다 아시죠? 다 깨보지는 못했거든요. 초보자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. 자, 혼자 시작해 볼게요, 여러분. 자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실종된 자녀를 찾고 있는 부부에게는 시간이 민감한 문제입니다 끝너뛰기 하고요 자 시작했습니다 아 일단 카드를 찾아야겠죠 카드 여기 있지 그렇지 달려라! 시프트 룸면 달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? 자 여기서 드론 드론을 먹고 배터리를 찾아야겠지요 배터리 두 개! 에너자이저! 이거는 로켓 배터리 자오 드론이 쉬무쉬무 세졌죠 눌러 버튼 눌러 열래 요것도 눌러 쭈쭈쭈쭈쭈문 열어 가라 짜자잔 너무 쉽죠 여러분 여기까지 누구나 쉽게 할수 있어 요 빼먹은 거 없다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에그를 찾아야 되거든요 자 하나 찾았고요 두개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개다 찾았고 얘한테 입에다가 먹어라 다 음, 음, 음, 음. 아, 먹겠어요 드론! 치킨, 깨라! 그렇지! 아유 키! 카드키를 딱 대면 그쵸? 여기 여기 불이 들어오죠? 드론으로 샥샥 눌러주고 여기서 망치를 얻고 자 망치를 얻고 자 이제 망치로 여기를 깨부수고 저리가! 그렇지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 자불 켜졌고요 이야 그렇지 파란색인 거 같은데 아 그렇지! 아! 아 진짜 아나 2대 나온 남자인데 뭐야? 뭐야? 안녕하세요? 뭐야? 너.. 너..너..뭐야? 너, 너뭐 왜..왜 왜 오는 거야 여기를? 뭘 쳐다봐! 뭘쳐다 야! 너왜 쳐다봐! 야야 야, 어떡해! 야! 왜 와! 오지 말라고! 오지마! 진짜 오지마! 좋은 말을때 오지마! 나 진짜..진짜 진짜 무서운 코야! 니 오..오지마! 오, 그치 여기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드론! 드론! 드론 커먼 드론 커먼! 커먼! 얘가 노려보고 있잖아 지금 오..오..오지마! 거그대로있던야 어, 드론 어디갔어 드론! 야 드론 일로 오라니까왜안 어. 아! 눌러줬죠? 어. 오케이 다시 다시 힘내서 힘내서 다시 한 번! 어 그렇지!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딱 키를 받고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. 온다, 온다! 야, 드론! 드론! 저기, 쥬, 쥬, 막 찍어, 찍어, 찍어! 저거, 찍어! 빨리 가! 야, 어디 가! 야, 야, 어디 가냐고! 야, 드론! 얘, 예, 얘, 예, 공격해! 공격! 공격! 오, 오지 마. 너, 지금 우리 드론, 진짜, 너 공격형 드론이야. 오, 오, 가만 안 거기 가만있어, 가만있어, 오지 마! 오오? 오는 거 아니야? 그렇게 오면 안 되는 오오말말잘 오, 들어 오오 오면 안돼 진짜 진짜 오면 안돼오오 보지 오, 마자새 친구와 함께 같이 즐겨볼게요 자 갔다 올게 빨리 와 얘들아 빨리 빨리 빨리 움직여 우리 하나야 Let's move 자너일 갔다 와나 여기 있을 테니까 빨리 타 타라고 그렇지 야, 너, 야. 어머, 쟤는 저서 그거 떨어지고 있네, 진짜. 오케이. 자, 아주, 아주, 팀워크 좋아. 팀워크 너무 좋아. 자, 오비 기다려. 기다려. 저 온다, 이제. 온다, 온다, 온다. 아직 아니야, 아직 아니야. 당황스러워하지 마. 당황하지 마. 당황하지 마. 항상 너희들은 여기서 힘들어하지. 여기서 여유를 느끼란 말이야. 자, 봐봐봐. 뭐 꿈. 다리 생기지, 다리 생기지, 다리 생기지.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눌러 눌러 야야야 나가야돼야아 진짜 같이 가야지 그거 누르면 떨어지잖아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게 편하겠다 니들 같이 못 하겠다 됐다 키를 얻었고요 안녕하세요 오, 쳐다봐 너 이거 하코로 찍어버린다? 나 지금 몇번 떨어졌어 지금 나 지금 약간 무지 흥부 상태야 보기만 해놓 오늘 저녁에 그냥 닭볶음탕이랑 저기 백숙이랑 다 해먹을 거야 오지마 자 누르면 바로 갈 거야 나 지금 바로 갈 거야 나 건들지 마 지금 봐,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지금 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지금 너 점프 해가지고 봐봐 비상적이눌른다 그렇지 그렇지 아, 진짜 너무 힘들었어. 진짜 너무 힘들었어. 오케이, 놀러줬고아 내려가고 놓친 것 같은데 지금? 뭘놓오는 거야? 자, 내려갑시다. 그렇지, 자, 쫄지 마, 쫄지 마. 하나도 안 무셔. 하나도 안 무셔 지금. 그렇지, 그렇지. 나 지금 두근두근두근거리지도 않고 말짱말짱말짱말짱해. 오, 치아, 너무 싫어. 불 켜져! 뭔 소리야! 뭔 소리야! 어디로 가야 되냐고! 뭐, 뭐 어떻게 해야 돼? 뭐, 뭐! 아! 이게 끝인가요, 여러분? 아, 지금, 잠깐만 여러분. 내가 해봤는데, 챕터 2를 기대해달라고 해서. 있거든요? 어쨌든 여러분 네뭐 우리 반반스토리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제 플레이 보고 좀 답답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네 처음 하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